음, 군대 있으니까 운동도 많이 하고 운동만 많이 하고 잘지내는것 같습니다 모든 부분에 수점을 두긴 하는데 그래도 제가 수비에 좀 약점이 있다 보니까 수비를 더 많이 시간 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지찬이랑 현준이, 뭐 재훈이 더 어린 형수또 혜승이 또 오니까 혜승이랑 많이 좀연락 주고받았습니다 혜승이는 좀, 좀 몸조심히 오라고 뭐, 그냥 다치지 말고 지찬이랑 현준이랑 재현이는 아팠잖아요. 초반에 그래서 뭐 안물 먹고 몸 다치지 말고 잘하고 계세요. 예. 몇 개월 전만 해도 제가 이렇게 처음이었는데 예. 다치지 말고 또 훈련도 가서 공대라고할 필요 없이 마음 편하게 왔으면 좋겠어요. 예, 아, 너무 열심히 할필요도없더라고 근데 예. 그냥 시키는 것만 잘하면 뭐 하려고 하죠. 이제, 이제 군대 온 지도 많이 된건 아니지만 좀 지났고 이번 년도 말에 제대하고 또 몸도 열심히 만들고 나와서 내년에 또 좋은 모습으로 앞에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남들 다 갔는데 한 왔는데 훈련소에서는 이제 좀 재밌었고 좀 힘든 부분도 있었는데 그래서 또 새로운 경험 해가지고 좋았고 상무 갔을 때는 정말 감사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윤수영이요? 예, 네, 윤수영 잘 지내고 있는데 안 아팠으면 좋겠는데 몸 건강에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아 네, 근데 제가 아까 안 올리고 갔는데 또 생각보다 많이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해가지고 그래도 어깨 많이 올라왔습니다 어, 혜승이랑 정빈이 형, 그리고 현석이 이렇게 보낸 것 같아요 <웃음> 빨리 들어와서 좋은 추억 만들고, 빨리, 더 좋게 만들었어. 빨리 나가자. 약간 이런 정도. 원석이 형이, 근데 또 전화 안 하시면 또 서운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항상 할 수밖에 없고, 또 원석이 형이 또 스파이크랑, 홍스파이크또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게 잘 신고 있는데, 지금 그거 신고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원석이 형, 일단 머리 짧은 걸로 일단 묶고, 형은 어떠냐. 좀 보고, 시합 나가고 있던데. 잘해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 계속 성응해서더 발전해서 좋은 모습으로 나가서 야구장에서 즐겁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중성, 경기장 김도아리입니다. 시즌 시작해서 이제 시합도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가부터 열까지 다 뜯어고친다 생각하고 수비에서는 이제 공던지는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잡고 던지고 막고 이런 거. 좀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타격도 이제 조금 그래도 일에서 많이 하, 하고 온 형들한테도 많이 물어보고 친구들한테 많이 배우고 해서 많이 고신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은 시간이 빠른 것 같은데 또 막상 나오려고 하니까 좀 시, 시간이 안 가는 것 같고 남은 기간을 조금 더잘 활용해서 좀더 좋은 모습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대 있는 시간이 다 저한테는 좋은 시간이고 많이 배우는 시간이 좀 남자들이면 다 알겠지만 무슨 밖에안 나올 거야. 가서 뭐. 그냥 할 것만 열심히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꿀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라서 나가서 잘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서 뭐 딱히 하고 싶은 거는 생각 안해고 오로지 잘하는 생각만 하고 있각 보소. 한무밥 먹다 보니까 집밥이 제일 싫네요. 어 남은 기간 잘 준비해가지고 나가서는 저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병 이승민이다긴 생활 지금 다치지 않고 열심히 잘 하고 있고 이제 올 시즌 잘 마무리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갈 수 있게하겠습니다. 좀 오랜만에 왔는데도 이 익숙하고 아는 이제 형들도 있고 반가운 오늘들도 많고 즐거웠습니다. 제가 겨울에 일단 웨이킹 진짜 열심히 했고 단점이 구속이다 보니까 구독도 좀 올리고 싶었고 저 보니까 영상을 진짜 많이 봤는데 좀 뒷다리가 많더라러요그 뒷다리도 어떻게든 좀 살려서 지려고 그러는 식태양하고. 몰랐고, 저는 네, 훈련소 있을 때부터 집밥이 엄청 먹고 싶더라고. 저는 계속 집에서 먹었을 때는 몰랐는데 훈련소 가자마자 첫 날부터 바로 딱 이제 군대 음식을 먹는데 와 이거는 군대 들어오면 이제 잠시 세상과는 안녕이니까 그 군대 들어오기 전까지는 뭐 하고 싶은 것도 다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들어왔으면 좋겠어. 주혁이랑또 얘기를 했는데 계속 잘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 좀해본다고 해서 저도 이제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이제 믿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 상무 소속 최제강입니다 저녁까지 얼마 안 남아서 최대한 안 다치려고 코님이랑 감독님이 잘 관리해 주셔가지고 루틴이 높게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정도 남으면 다 시간이 좀 느리게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시즌이나 그런가 시간도 빠르더고좀 설레는 느낌 도 있고. 딱히 그런 건없는데 부모님이랑 밥을 좀 먹고 싶어요 단점을 없애기 보다 약간 장점을 좀더 키우는 그런 거 같아요 아 많이 거같요 진짜 흘렸서 상무 있을 때는 그래도 여기 야구다니니까 좀 체계적으로 움직여 있어서 좀 괜찮은데 흘러서 5주 기간에 관리를 잘해야 할것같아 뭐 저녁해서 나가면 게되더 좋은 모습을 발전해서 팬들이 참여해습니다